준비됐어? 준비됐어?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뜻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 에이 스킵, 스킵.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에 스킵 스킵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모인 건데, 여기.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모인 건데, 아니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어제 얘기하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있어 있어. 그럴, 그럴 필요 있어. 어어, 우버 이 어어, 우버 어 우버 어어, 우버 우세 어어 우버 우야 이거 어어 우와 어어어우어요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바닥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친구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나무늘보다 아니고 왜 맨날 굴러다녀? 형뭐 먹을게요? 형뭐 먹을게요? 선 화장품을 시원하게 써야 제맛입니다. 화장품은 자서할수 아닙니까? <끼리>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자진정들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자자 <목소녀> <목소녀>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요 <목소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화장 냉장고 하나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아아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화 냉장고 하나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 <목소녀> 양말 한짝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확정. 지민이 진짜 좋아했네. 아, 이게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양말 한짝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2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욕조 지민이 진짜 좋아하겠네. 크..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아니 이런 건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 아니, 이런 것도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놓았을까 뭐야? 아, 이제 뭐야? 리한 뭐야? 리지 뭐야? 리거뭐이게이 뭐야?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 어... 야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어...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 야버린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준 거지. 근데 와... 와... 그건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선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 형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선물한다. 이렇게 표한게 맞지 않을까. 요 진짜 형 밖에 없네요. 와... <웃음> 진짜 형 밖에 없네요. 이번에산거또 실패다. 너무 작네. 아 이번에 산거또 실수해도 너무 작네 윤경이 나 줘야겠다 응, 윤경이 네 줘야지 에?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에?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어디 갔대요?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 글쎄 뭐 어딘가 놀러 가지 않았을까? 야 없네 야 민혁이 없네? 아, 나이어거코게 이거, 지아 겨우. 이거, 이아 이거, 코아, 겨우. 이 이거, 뭐지? 이거, 겨 <웃음> 이거, 놓고 할게요. 뭐지? 부서졌네? 이, 아, 이거, 부우 이거, 겨우. 이거, 겨우. 원래 부서지거거네우 아, 원래 윤기 형 어디 갔어요? 그건 뭐야요경녕 윤기 형 어디 갔어요? 그건 뭐어요 그죠? 큰일 났다. 윤기 형껀데요. 누가 지금 큰일 났어? 윤기 형건데 이거? 윤기 형! 깜짝이야. 와! 뭐그그 두어 그 있는 거 같은데? 윤기 형! 어 깜짝이야. 와! 뭐 누워 있는 거 같은데? 오. 와!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아 진짜 돌멩인줄 알았다 진짜, 진짜 미리 말하고 고치. 아,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형아 기념합시다 아. 진짜 참... 돌멩인줄 알았다 아미 말을 하고 누워있던 거 해야지 아뭐야어형 진짜 돌멩인줄 알았어요 형 뭐야? 념합아기념합시 아, 아, 아, 아, 이건 뭐야 아기념합시아기념합시 이건 뭐야 일단 좀잘것 같은데 이거 호석이 좀 좋아하겠는데요 호석이 좋아하겠다 이거 음? 음. 난.. 나한테 좀잘것 같은데 호석이 주면 좋아하겠는데 이거 호석이 좋아하 되겠다 이거 그거 형이 준 거예요? 그거 형이 준 거예요? 뭐 내가 줬다기보단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겠지? 내가 줬다기 받아. 남준이가 저 다르게 막하줘잉음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 가자. 가자. 가자. 여,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 가자. 가자. 가자. 야무지게 개야지 야무지게 개야지 <웃음> 자. 오. <웃음> 자. 어우 귀여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 어우 귀여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 으흠. 자음 음, 음, 음, 자아 난 깔끔한게 너무 좋아 아아 완벽한데? 아난 깔끔한게 너무 좋아 완벽한데? 뭐야? 아씨 와이 허이 뭐야? 이건 뭐야? 아씨 아이 아씨 뭐야? 뭐야? 아, 야너 여기 있어? 아 빨리 니바로 가야너왜 아, 여기 있어? 아 빨리 니네 방으로 가아저이러고 있는게 좋아요 저이러이 아, 있는게 좋아요 아아 이거, 이거, 제거 이거, 이아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졌다. 달로미, 로미 어? 나 정리 정돈 안 되게 너무 싫어. 왜 다들 정리 정돈는안 하는 거야? 깔끔 몰라 깔끔? 나 절정돼 하는 얘기 너무 싫어 왜 다들 정리정돈 안 하는 거야? 깜끔 몰라 깔끔? 뭐 정리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웃음> 그래야 봐뭐 정리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세 본인 여기. 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 신발은 본인이 신발장에 놓자 자들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서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 신발은 본인이 신발장에 놓자 제가널기하다 아닙니까? 아니, 나도 신발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아니, 나도 신발 넣고 싶지. 근데 응, 공간이 근데... 없잖아, 아니, 공간이. 뭐야. 중국이 중국이 중국이 중국이 뭐예요? 뭐야? 뭐야? 춤잘 춘다 저렇게 추는 거야 제이홉빡빡야춤잘 춘다 춤은 저렇게 추는 거야 제이술 빡빡 아, 아. 다녀왔습니다 다녀 심둥 니 왔냐 언 어, 왔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제 방금 들고 들어온거 뭐예요 방금 들고 들어온거 뭐예요 쟤뭐 뭐 가지고 왔어 이제 뭐가고가 셔？아이고야, 아이고야, 뭐, 뭐 해？아이고야, 뭐거아이야뭐 해？밖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뭐아이고야뭐이고어뭐아야뭐아야뭐아이고야아이고야뭐아이야뭐해아니 아. 어, 어, 아, 그냥 뭐에뭐 있길래 데리고야어요야뭐뭐뭐뭐뭐 형은 밖에 있었어, 어디가? 어디가요? 나? 와..야.. 뭐야?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와에너뭘 가지고 오는데? 어디가요? 몰라.. 와..이게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와뭘 가지고 오는데? 뭐요? 뭐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식힌이다! 아 어. 그럼 이 정도면 나도 충분한 정도 것 같아요 어? 뭐야? 큰일이다! 내가 시켰어 바로 점심 안 먹었어 야! 가자고! 가자고! 야! 야 이거 그래서 내가 시켰어 자들 점심 안 먹었잖아 가자고!